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입니다 회초리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죠? 사실은 회초리라는 노래는 거의 횟수로 4년이 넘은 노래입니다 제가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사실 미스터트롯 이전에 받은 노래예요 언제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레코딩도 몇 차례 녹음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녹음을 다시 하게 됐고 가정의 달에 맞게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싱글로 어,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어, 해드렸습니다. 새고 사는 니한 맞고 싶어 근데 음. 그날 너무 안좋았어요 소리 자체가 안나와 네. 네. 음. 나는 음. 아직도.. 음. 아.. 나못해버렸 음. 이게 제가 네. 트로트 하도 오래 하니까 그렇게 정형화된 쉬운 멜로디를 자꾸 부르어 네. 시절 끝으로 아무 회초리 해초리한대 맞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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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그 시절 토루 무서워하던 쌀이 나무에 주우리 지금 난 뭐가 됐을까 자식 하나만 따라따라란 엄마 앞에서 이젠 내가 아무 고니다고맙신니 아주 멋진 신글 앨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왔어요. 오, 사실 녹음은 늘그던것 같아요. 늘 100% 만족하는 녹음은 없는데 사실 회초리 이전에 녹음했던 그 버전도 저한테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맞게 또 저의 보컬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코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뭐 결정은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과 뭐, 많은 분들이 결정해주겠지만 저는 뭐 지금 버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네 가서 거기집 뭐 가서 구면할까 뭐 <목소리> 나도 오랜만에 봤더니 촬영하는구나. 형기 독자분들 조심세요 오랜만에. 로 <웃음> 찍어주십시오. <웃음> 네, 가정의 달. 벌써 5월이에요, 여러분. 5월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31일을 보내면서 야 벌써 2022년도가 왔구나 했는데 <웃음> 벌써 1분기가 지나고 또 2분기의 중간인 가정에다 5월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다 함께 보냈을 텐데요 자 빨리 이제 웃는 날 가득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좋은 노래 열심히 불러드릴 테니까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초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완구 땅땅땅